하, 둘, 셋. 간장, 하나, 둘, 셋. 짠거 아니야? 간장 먹으면 당연히 짜죠, 형. <웃음> 마늘가루 하나, 하나, 둘, 아홉, 열, 하나. 후추 툭툭툭툭. 오. 오. 오, 오, 오. 네 마리. 칼질하는 거다 알아. 깨깨 맛있으니까 자 드시죠 짠 와라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얼마나 기다렸어 이거 지금 어? 그러니까. 네. 네. 또 이거 이렇게 하면 되 그러니까 그래 괜찮을까 네또 이거 드실 때점인데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우리 형제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참기름이 고소하면 깨에 음. 고소하면 동시에 어울려요 음. 그죠딱 온다 참기름이 네. 음. 좀 깔아주는 고소함인데 깨가 톡톡 음. 터지니까 더 맛있네 와 이거는 나중에 혹시 다 먹으면 면사를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까 되게 많아 보였는데 지금 하나 먹으니까 어? 별로 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웃음> 벌써 줄었어 네. 많이 음음 음. 역시 청리비야 음. 안 맵냐? 네? 안 매워? 네안 예, 예. 맵지 않나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걸 음. 병구영 밖에 없어요 병구가 네 입맛에 잘 맞추더라 네. 내입맛 하나도 안맞 아뜨거 바쁘셨으면 난리 낫겠는데요? 술 없이 보니까 어색하다 이거를 <웃음> 아, 형은 안 어색했구나 살자 음. 이쁘게 음. 우리가 추리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응? 음? 안주 먹방. 그렇죠. 근데 스스 어차피 먹던 건데. 뭐. 아. 아, 이 오징어 이, 이 식감. 그죠? 음. 저 오이나 무죠. 아, 오이래. 진짜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그그 그 숟가락 아까 버렸니? 예. 네. 고추장 푸던 거? 예. 네. 한 번만 덕분에 놀래야 되는데. 이쓸데가 있네 숟가락. 이 <웃음> 그럼요. 이거 볶음밥 이렇게 먹으면 처음이래 음. <웃음> 밥은 없죠, 언니? 밥 먹을까? 하나 돌릴까요, 밥? 응. 햇반 하나 있어, 한개 남았어 야, 그만 면돌릴까, 면? 면사리? 면사리 해라 햇반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어게해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그쵸? 간보고 있을거야 지금 벌써 봤는데 음. 그지 네. 오뚜기 진짬뽕도 우리가 먹었고 어? 후추도 오뚜기였네 아. 아. 음. 아. 떡좀 들고 그랬네요. 떡 있어? 가래떡? 어? 네, 가래떡. 튀김은 어때요? 소민이 최고인데, 지금 음. 여기 그쵸? 라면면 좀 헤비한가? 일단 먹어보고. 한 종류는 잘것 같은데? 두개 정도 세지 먹을 거야. 볼까 라면이요. 그러니까. 오뎅? 라면. 라면. 오, 오뎅도? 아니, 응. 아, 오뎅까지는. 아까 오뎅 먹었지 라면 은또다못 먹을 것 같은데? 중간에 끓으면 되지 <웃음> <웃음> 라면 라면 이 라면 응 <웃음> <웃음> 내가 보기엔 거의 다 먹었어 또 벌써 응 <웃음> <웃음> 우리의 식성은 어디까지인 거야? <웃음> <웃음> 면이 약간 싹 빨아들이면서 그쵸? 그 n Come on. Come 나는 나 o m e on. Come 고 n Come on. Come 아 n Come on. Come on. c 이제 e on. Come 이 n c o 일 거면 이거 말고 저양 양배추나 이런 걸좀더 쳐. 어떤 맛이 더 올라오게? 양배추, 양배추 생각보다 물은 많이 안 나와. 와 좋다. 오늘 고아 고추만 고추. 달줘라 안 매워요? <웃음> 안 매워. 엄청 아삭해, 맛있어. 아, 좋다. 아, 맛있네. 음. 떡볶이 지금 먹어야아 고추가 잡아주네 뜨거운 거야 많아보이는데 다 먹었는데 벌써. <웃음> 고량주랑 먹어도 괜찮을 뻔 했는데? 응. 음. 고량주 너무 아끼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다음 가져올게요, 제가. 아니, 한명 있어. 응, 하나 있어? 음, 우 오란산. 사실 음식은 이렇게 불 위에서 탁탁탁 할때먹는게 제일 음.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죠? 음. 야 괜찮으니? 어, 오류가 정말 탱탱하다면을좀더 <웃음> <진짜 조심해. 웃음> 익어야 되죠? 어, 먹어도 되긴 한데 아. 자, 이제 재료 넣라래 볶여 와우 겁나 짜요. 그럴 것 같아. 맛있어. 근데 양념이 면을 로나 몰렸어요. 응. 면이 면 뭐, 양념 엄청 빨아먹어. 꼬불꼬불해가지고 그 사이로 막 양념이 어려가잖아 이거 별 오늘 진짜 술안 주다, 그죠? 꼭 어. 어, 됐다. 네, 됐어. 끊지 않았어, 아 어. 어, 어, 미안. 아니, 괜찮지? 네. 아무 문제 못 들을 거야. <웃음> <웃음> 나 이렇게 집니다 <웃음> <웃음> 앞에서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젓가락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제 진짜 막 그거만 가르쳐주고 싶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금밥 비벼서 딱인데 시리지 밥방 돌릴까 <웃음> 아유 <웃음> 남무거없겠는데 <남을 게> <웃음> 배추김치 있잖아요. 아삭한 물김치, 하얀 거, 그거 있으면 딱히 여기 있으면 좀... 점점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음식의 조화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김치 새것 좀 먹혔네 모조 네. 볶음에 고구마 딱 맛있려나요? <놀람> 난 사자름이 싹 있는 그 물김치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국물 한번 시원하게 싹 들이켜요 그쵸님 아. 엄마한테 맨날 혼날는데 국물만 먹어가지고 아 저는 건더기파예요 아 그러나? 예 저는 된장국 먹어도 저는 국물 안 푸고, 건더기 먼저 푸는 스타일이요. 음. 형님은? 국물파? 건더기 먹고, 국물까지 먹어. 아. 옛날술 먹고 나면, 집에 동치미 했잖아? 아, 그거 하나 먹으면 그잖아형님그아요 그럼 국물이 없어져. 국물만 싹 없어져. 그 맨날 혼자서 엄마한테. 할머니가 좋은 날 이후에, 할머니가 뭐가 맛있다고 먹어보라는 거야 e 친 o w c 겁나 맛있 o w come n o 그냥 o 주는대로 먹어 o m e 뭐지? 무나 이런 뭐 많이 주면 그거 먼저 먹고 국물 먹고 어 o w c o m 어 now, 그거 있잖아. 이거랑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음, 이있거 음, 있잖아요. 음. 근데 now, come now, 가가 m e n 난 된장국도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국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외할머니가 해주는 된장국이 시골 할머니는 이렇게 고기볶아주때 제일 맛있었고 그런 맛 하나씩 있지 않아요? 없어 별로 없을 기억이 군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 그래요? 왜냐면 연세가 너무 많으셨어갖고 아난 외할머니를 몰라 얼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그렇지 돌아가셨군요 거좀 가슴 아픈 거 같다 원래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 사랑 엄청 많이 받거든요. 네, 친할머니한테 엄청 친할머니가나 엄청 혼났어요. 스무 살때 들어왔었으니까. 아 진짜요? 응. 나 태어날 때 할머니가 한갑이 넘어졌어. 아 아이고. 나는 집안의 장손이잖아.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겠냐고 나를. 아, 진짜 금쪽 같은 내 새끼죠. 개로 부는데 <웃음> 맨날 욕하는 데. <웃음> 할머니, 그러니까 술 그만 먹어요. 뭐 오늘 다 먹었네. 와그 많은 걸다 먹었다고요 우리가? 진짜네. 밥먹울까 종아님 술한잔남겨놓고 <웃음> 내일 또 먹을라 <먹으려> 그랬는데. <웃음> 에이. 이거 그대로 냉장고 넣놨다 내일 밥 비우 먹을 거죠. 응. 음. 아, 잘 먹었다. 와. 여기 옮겨놓을까요? 그 아, 오징어 엄청 많았는데. 다 먹어. 와. <웃음> 다 먹었어, 요 그리고 있잖아. 나 라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먹기가 싫더라고. 그래? 라면만 먹을까, 그, 그, 빨리? 비주얼이 싫어. 그런 거 신경 안 쓰자. 이거 우리 뭐모달란 뭐 뜻이죠? 응, 잘 먹었다 근데 없다 면도 그렇죠? 음.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아, 아, 음. 잘 먹었습니다. 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